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김종할 위원장님 그, 안녕하세요. 진작에 합당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 나가면 진다면서 안된다던 새끼가 어? 이제 와서 합당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까? 이래야 하나요? 어! 김종할이라고 봐요. 영감님 이러면 단일화 안됩니다. 이 새끼 떼쓰기의 끝한왕이구만 안아 어? 이 새끼야 어? 이딴 새끼하고 단일화했다가는 될 일도 안된다고 봐요 음... 영감님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합니다 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받들어야지 어? 그러려면 나 아니면 안된다는 구태정치 그 바로 안뛸수 정치부터 정리해야지 안그래 아,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대권주자 차분한 대권주자 따뜻한 대권주자 담백 차분 따뜻함 이세 가지를 고루 갖춘 저 낙연입니다 낙연이 그세 가지를 갖추어서 3등이 됐나? 응? 앞으로 싸가지도 장착해봐 그러면 4등이 되지 않겠어? 싸가지 아가씨, 아가씨, 아가미트로누가 아, 치고 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그씨 아가씨, 아가아가니아미투아 선거의 가목거가 <웃음> 예술 가씨아 아가씨, 아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을 다룬 책이 화제입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쓴이책 제목은 과거 가씨가쓴책 이름과 같습니다. 뭐라고? 나체? 나체로 쓴 거야? 어! 니 체요, 니 체, 나체가 아니라 니 체. 어? 니 체가 바그너에게 헌정한 아, 아니, 바그너에게 헌정했어? 바그너. 바그너하고 어? 니체는 무슨 상관이지? 바그너라니? 어? 바그너요, 바그너, 바그너가 아니라 바그너. 세외자 정답. 내가 니체 전문가 아니야? 거 맞아. 띠수는 니체 전문가지. 그 띠수가 공중화장실에서 어? 사인펜으로 벽에다가 니체의 어? 명언, 신은 죽었다. 이렇게 쓰니까 오세훈이가 네. 뒤에 들어와가지고 어? 그 띠수가 쓴말그 밑에다가 니가 어? 죽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랬더니 그 환경미화 노동자분이 그 밑에다가 낙서한 너희 두 새끼 다 죽었다. 이렇게 쓰셨지 <웃음> 영감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 개소리 <웃음> 정답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웃음> 알았어, 보채지 좀 마! <웃음> 정답 베스트셀러 책이었지요 안뛸 수의 생각 어, 그걸 패러디한 손병관의 생각 거통뭐야 <웃음> 정답 가자 네, 김종할 위원장님 정답 아십니까? 야 내가 모르는 게 어딨니 정답 82kg 김지영 아왜 땡이야 어 페미니즘 관련 책이잖아 82kg 김지영 아니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어떻게 82kg 김지영이 될수 있습니까 그 좋은 책을 왜 희롱하세요 뭐뭐뭐 뭐, 뭐? 좋은 책아이똥보 새끼 어? 페미들한테 점수 달라고 새끼야 그런다고 알아줄 것 같아 너는 그냥 페미들한테 쓰레기야 쓰레기 죽을 때까지 쓰레기라고, 어? 죽어서는 폐기물. <웃음> 이 새끼들, 응? 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지 말고, 자, 네, 정답. 가져가라고. 네, 육박그대님, 정답 아십니까? MB가 휴가 갈때이 책을 보았다고 하는데, 전혀 안볼 거면서, <웃음> 이 인간 똥폼은 다 잡아요, 응? 읽지도 않았으면서, 응? 자,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숨이라는 부제가 있는 책, 음. 이 책이 정답일 거야. 정답. 넣었지. 너취. 네? 넣었지요? 아, 넣었지지. 넣었지가 웬 말입니까? 거욕박이뭐 넣었지? 아니 어디다 뭘 넣어? 뭐? 어 어디다 뭘 넣어? 어머, 세상에 이런 미친 개한테 늑다리 개젓씨 넣다니 뭘 넣어?